행복한 유영시 소식을 1분 안에 전해드립니다. 12월 유영시 1분짱 뉴스 시작합니다. 특별한 김장행사가 열렸습니다. 온라인으로 김장을 하며 마음을 나눈 온택트 김장 나눔 축제.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따뜻한 걸요. 김상돈 의왕시장이 제27차 현장 행정의 날을 맞아 겨울철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노후 승강기 보호 현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현장,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현장까지. 사고 없는 안전한 의왕시, 빈드네요. 의왕시 의회가 2020년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21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2021년에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청춘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해 의왕시민 모두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